오늘 가장 중요한 사람의 얼굴이 왜 보이지 않지? 아니 시애이가 다이아 갚아야 되는데? 안 들어와 있네 그냥? 응? 어? 잠적이야? 그 이러면 주황팀 코어 차는데 피? 시리야? 기러기 토마토 인도인 별똥병 김춘식한테 전화해줘 뭔 소리 하는 거야 너는? 뭔 소리 하는 거야? 뭔 소리야 이건? 약탈검으로 한번 삼지창을 한번 구해볼까? 저는 집 밑에 집 밑으로에서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을 하나 파두겠습니다. 아 오케이. 쳐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. 아오 아, 어, 어, 그것도 오케이. 좋다. 그럼 이제 한팬분대장은뭐할 건가? 저 보초 서고 있습니다. 음... <웃음> 그냥 놀겠다는 얘기 같은데 지금. <웃음> <웃음> 흰 나라에 뭐좀 남아 있는 그런 거 없나? <웃음> 뭐 남아 있는 거 있을까요? 근데? 예 아마 없을 거예요. <웃음> 여오느라 나는 제왕국의 사신이오 어어어 어, 어, 잠깐만 그럼 돌아가야겠는데? 어? 신이가미아 물가게 낄걸 야이 속도 차이 뭐야? 예 네, 음. 일단 뭐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왜죠? 뭐지 당당하게 뭐지? 뭐지? 뭐지? 아 아니, 다른게 아니라 저희 팀의그 지금 재상님이 오늘 일이 있어서 못, 도, 못 들어오셨어요 근데 오디오 채울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오디오 채울 사람 좀납차로러 왔습니다 아 임대 선수? 예 말만 좀 많이 하면 좋겠는데 저기 보니까 노는 친구들 많지 않습니까? 지금 우리 중에 노는 친구가 딱한 명밖에 없었는데 아, 진짜 마침 딱한명 놀고 있었는데 <웃음> 아하 사실 그사람생각은 저도 왔습니다 노는 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한명 있어가지고 예, 예. 오로도 예. 같은 놈이 있어가지고 오 다이아 찾았다 다이아 찾았다 방질하다가 <웃음> 왜 놀여 봐. 갖다 놓을게요. 못 맞다는 것처럼 보이네? <웃음> 아, 아닙니다. 근데 저 팀에 누구 누구 있어? 혹시 연비 님 있나요? 아니, 오늘, 오늘 안왔 연비 왔다. 출장 갔대. 그래서... 아, 그럼 그러시죠. 아, 아니죠, 어. 가지. 연님얘기해 <웃음> 아, 아, 아, 그게 문제였던 <웃음> 거냐고. 연기가 문제였냐고. <웃음> 뭔가 요 위쪽으로 해 가지고 성 같은 거 생기면 진짜 멋있을 것 같긴 한데. 국보를 향한 어떤 미로를 만들어 놓는 거야 미로. 아니 나 근데 너무 어렵지? 아, 그건 너무 복잡하다. 편집이야. <웃음> 아 왜? 이런 의견도 있었다. 이런 상상을 해봤다. 밑으로 해서 나가는 통로 완공했습니다. 어 어디에요? 아 우리 기지에서 와우 이쪽으로 쓱 가서. 이렇게서 해서, 이렇게서. 해서. 뭐야? 어 구강을 땄다. 뭐지? 뭐지? <웃음> 뭐지? 지금 모듐 쳐들어왔었다고? 그냥 이야기하러 온거 아닐까?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수 있잖아 동굴로 왔었어? 아칠 말하네 저희는 모르는 일입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들어오면은 우리 기지까지 직방 한 6칸에서 7칸 정도 차이가 있어서 기지로의 데미지는 없어 지금 보면은 다 판다고 하면은 뭐 밑에서 상자를 건드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판다 귀엽죠 편집? <웃음> 편집이야? 이거 만약 넣잖아? 그러면 편집권 남용이야 이런 상상을 해봤다 중대 형님! 네? 자, 이거 안 맞고 뭐했습니까? 중대 장님아 성이 구멍나있습니까? 그거 100% 라미 간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와. 어, 그리고 씨. 여기 밑에도 진짜 동굴이랑 연결돼있어서 막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지형이 썩 좋은 편은 아니구나 우리나라가 얘 뭐지? 얘 왜? 저 기본템 좀 가져갈려고요. 왜? 아니, 왜요? 저기 가서 저쪽에서 다 제공해줄 거 아니야 그런 거는. 네. 에, 이 우리나라 걸 써야지. 왜이드 노란 나라. <웃음> 메이드. <인> 아니 그러니까 <웃음> 왜? 아니 뭐. 아, 아 신청이야 뭐야. 복갱이를 저기서 안 줘. 복갱이를 뭐. 만들면 되지. 아니 그거팀 초대부터 해달라고 그래요. 저는 조합리지 않습니다. 뭐라고? 했다고 그거를. <웃음> 어 진짜 이상한 사람 있어. 어야 돌고개 돌고개 돌고개 돌나 갑빠도. 갑빠는 안돼 갑빠는. 비싼 갑옷은 안돼 근데 미안한. 야 메도라이트 좀. 야너뭐 입었잖아. 너뭐 입었잖아. 너 야. 티트. 네, 야 검은 내복 벗어라. 따뜻 타야마 여기네. <웃음> <웃음> 진정해보세요 여러분. 그래 여기 <웃음> 오른쪽 <웃음> 아래 있는 거 있잖아 한 편아. 나다 타이 나다 타이 빨리 가 이제 다시 아니 돌곡 준다고? 아니 저저 제가 줄게요 저 있습니다 여기 돌곡 주세요 저 그래 돌고기랑 소고기랑 바꿔 네, 주세요 돌고기 아야 어봐야 진짜 둘다똑 같은 <웃음> <진짜>. 놈이다 와아니둘다아 쌍고 쌍고 올라프냐고 아. 형, 저 진짜 가요? 내가 영상 올릴 거거든. 너가 요즘 얼마나 질척거리는지. <웃음> 저 가는데 마음에 동료가 없어요. <웃음> 아, 진짜 갈게요. 동료한다. 아, <웃음> 어, 알았어, 갈게. 안 가면 안 돼요. 아... 흔들린다. <웃음> 아, 가지마. 보고 싶을 거예요. 한 팬이 없이 안 갔으면 이 나라가 좋겠어요? 어떻게 돌아갈까. <웃음> 그러니까 한 팬이 못 살아. 정말 못 살아. 나좀더 머무를까? 꺼져. <웃음> 아이 케빈 형, 이말 못하는 것 같아서 <웃음> 형, 저... 저틈왜 보냈어요? 뭐야, 아, 질척대! 왜 이렇게... 정말 너 질린다. 너 항상 이런 식이라니까. 내가 느꼈을 배신감은 생각해봤어? <웃음> 너는 이게 문제야. 이 질척거림이... <웃음> 여기였냐? 여기... 여기로 들어가면 되잖아. 이제... 아, 여기... 인사도 해줘야죠 동생, 여기서 어, 그래. 해야 되는데... 어... 잘 다녀와! 여기 대장님한테 인사해 줘야죠. 아끼는 동생이라고. 아, 너 군대 갈 때도 이렇게 안 했어. 잘 <웃음> 알았어. 가 봐. 어, 가 봐, 가 봐. 저희 형 A형... 왔어요. 네, 동생 데리고 안녕하세요. 왔습니다. 제왕님 여기 입구에 있습니다. 소개해 주세요. 형. 아니, 이쪽은 제가 정말 아끼는 동생 한편이고요 이렇게 <웃음> 오늘 하루 여기 신세지게 될 텐데 음. 좀잘해 주셨으면 좋겠다. 이런 말씀 드리려고 왔어요. 이제 일단 잠깐 주황 태그 다는 걸로 아무래도 저, 저 보고 소개를 하고요. <웃음> <웃음> 진짜 너 오늘 왜그러니제 그러네? 제그렇지 땀. 저 어... 활, 활 올리는 거 저거. 그냥 죽어. 그냥 죽어. 죽어. <웃음> <나> 죽어. <웃음> 나 죽어. 들어가. 제왕님 제눈좀 아, 막아주세요. 들어간다, 들어. 어 오케이 오케이. 에 지금 때려서 밀어 넣고 있습니다. <웃음> 오 진짜. 왜왜왜왜왜왜뭔일 났어? 그, 모디이 나갔다 들어왔다가 계속 반복하길래 무슨 일이지 봤더니 동굴에 있는데 살려달라고. 아아야이 비트 해야 되는데. 여기다. 아 사다 아, 사다. 아. 뒤에. 들어왔어? 살렸다 살렸다 응. 오케이 오케이 자 나갑시다 나갑시다 여기 전부 폐쇄할겁니다 네 폐쇄한답니다 아, 이런데 너무 틈새가 많네 우리 근데 여기 길 어디지? 어? 거의 문 닫았는데 어? 입구 폐쇄했습니다 <웃음> 얘들아 얘들아 중대장은 생매장 시켰는데 우리? 예 새로운 중대장 또또 중대장 모시겠습니다 아니 얘들아 실무실 개로 치만 중대장입니다. 얘들아! 아, 또 케빈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. 얘들아! 또 계십니까? 저 조황나라 왕입니다. 지금 문 앞에 있거든요. 아, 제가 예, 새로운 저희... 노란나라 왕이에요. 안녕하세요. 예, 새로운 왕입니다, 이분이. 얘들아! 네, 새로운 왕입니다. 어? 됐다. 어, 어, 어, 어, 어, 어. 그런 의미로 저는 이제부터 철받다 들겠습니다. 아, 이거 안 낚이네. 저 형님 마크 잘하는데 저희가 준비한 문제였다면 야이 자식들아 어, 저 형님 <웃음> 제가 믿고 있었습니다 야이 자식들아 저 형님 제 영혼 귀신다 귀신 야이 자식들아 <웃음> 와씨야나 진짜 <제가 웃음> 고객님 왜 오셨나요? 삼주창이랑 다이아 20개 받기로 한거 그거는 언제쯤 될까요? 아 그게 고객님 정말 상심이 큰 예술인가봐요 <웃음> 정말 상심이 큰시겠어요그 <웃음> 분이 또안 오셨나요? 잠적을 타가지고요 <웃음> 예. 못 찾아오신 분 아시죠? 아 그쵸 예, 용왕님도 예. 오늘 계신날이라서 예, 핑계 못댄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예예아네 예.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근데 확실히 물갈퀴가 제일 안 뜨는 거 같긴 해 진짜 본적 네. 없어 잘 백을 띄울까요? 증인에게서? 어주민한테서책 띄우는게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? 뭐야 이거? 어땅꿀파다가 비밀통로 같은걸 발견했습니다? 어? 한팬이가 뭐, 뒷산 물로 <웃음> 덮는다고? <웃음> 요 미역 기른 거 같아 안만 생각해도 그지 게다가 여기 경계선까지 있어 이렇게 딱 여기까지만 싹 이렇게 그지 싹싹 잘라버리자 근데 이거 한 번에 하면 렉 걸리니까 이게 슬쩍슬쩍 그지어 한팬이? 음. <웃음> 왜 이렇게 질척될 준비를 하지, 저 친구? 중대장이 보고 드립니다. 에? 몰래 땅굴 파고 있던 썬소닉 발견했습니다. 어? 우, 우리 집 쪽으로 땅굴 파고 있어, 이 녀석이? 야, 포세이큰 침입이래, 우리나라! 침입하고 뭐 저희가 다이아를 캐 시간을 안 주는데 아니, 이거... 일부러 노리는 거네. 회복하려고. 맞다 어어어 잠깐.. 어어. <웃음> 들켰는데? <웃음> 이거 무슨 일이시죠? 여기에? 아 예? 아아 아, 아니요 아, 아니 근데 제왕님 지금 우리나라 뒷산 지금 난리가 났는데? 땅굴까지 파고 지금 뒷산에 뭐 포세이큰이라는 사람이 막 산을 넘어왔다 그러고 뭐뭐담이 들려요 괴담이 어? 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다 지금 2디님이 성벽에 물 설치하고 어. 있다 지금 실시간으로 어, 이게 지금, 아, 지금 실시간으로 <웃음> 어? 지금 제보가 들어오는데 어? 어? 지금 나 떨어져서 집에 복귀한 걸로 알고 있는데? <웃음> 아 이분 언제가 아니 연기를 연구? 아주 잘 하시는 것만 아. 아. 아주 저항님 없이 단톡방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어? <웃음> 왕이 왕따 아 왕따 아닌요 <웃음> 이게 좀 복귀 좀 하라고 해주세요 네네네 아, 네 우리는 지금 다 구하고 있으니까 어 전달체의 힘이 나한테 왜 걸려 갑자기? 여기 밑에 땅굴 있나보다 한편이 여기다 한편이 여기 있다 한편아 한편, 한편아 한편아 왜 보고도 못본척 하는 건데 한편아 한편아 응 음, 미행 없는지 확인하고 <목소리> 아 진짜 아 원하는 것도 더럽게 많아 그니까 <목소리> 웃어 <웃음> 아까 달걀했던 땅굴 따라서 왔더니 적팀으로 와져가지고 오 잠깐만 다시 돌아와 볼래? 길을 잃어서 온 겁니다 저. <웃음> 길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 지금 잠 뭐, 그러면은 그 길을 막는다기보다는 그 길을 우리가 찾아서 가는 게 낫지 않나? 어디로 갔어? 제가 죽어가지고 가겠습니다 이거 완전 그 사, 상대 리스폰 미친데요? 아니 거기서부터 우리 기지까지 땅굴을 팠다고? 거의 우리 기지 옆까지? 아니 이 사람들 그러면은 이게 시간적으로 동맹 중에 팠단 얘기가 되는데? <웃음> 여기 있다 어 진짜 대놓고 그냥 땅굴이네? 오씨 진짜 야 이거는 판거다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가 어? 이쪽으로 아... 가면 저희팀이지 이거 용도가 뭐야 이거 야 진짜 슬슬 가까워진다 우리팀이랑 뭔일이야 이게? 어야 여기서부터 덜팠어 이거 진짜 우리팀으로 올라고 판굴 같은데 이거? 야 가까워 은근히 이정도면 그지? 이야, 진짜 소름 돋네. <웃음> 용왕국 법무팀 뭔데 저거? 어? 아니 용왕님! 어어어어어 어. 어, 어, 어, 어. 어, 어, 어? 용왕님! <웃음> 우리 다이아 아까 모았댔지, 스무 개. 그걸로 우리 갑옷이나 만들어야겠다 그냥. 이게 전문 용어로 배째라고 하는 거죠, 저희? <웃음>